Bye, y'all. <laughs> Bye, <yo. laughs> 브라보자. 브지보라보자 브라보자. 브라보자. 브라보자. 브라라보자브라라보자 브라보자. 라보자브라라라라 다했어. 내가 타봤어. 어? 살았다고? <웃음> 음. 지금 컨트야 괜찮아? 추워. 추워? 응? 닫았어. 아까 닫았어. 내 스파게티 뭐 해줄까? 응.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걸 말하는거야 맛있는 걸말하는리가 정확하지 맛있어? 엄마대이 먹어봐야겠다 따, 따, 따, 따, 따. 엄마가 힌트 주는게 뭔지 그림으로 맞추는거야 혜리테리가 좋아하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달콤한데 딱딱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게. 겠다 막대기가 없으면 엄마가 안 줘요. 근데 막대기 있는 거 줘요. 먼저 빨리 그리세요. 뭘까요? 막대기 있는 거요? 네, 막대기 있고 딱딱해요. 근데 달콤하고요. 근데 막대기가 없는 거는 엄마가 안 줘요. 맞춰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음, 나는 롤리팝은. 정답입니다. 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테리도 맞춰놓지 볼게요 테리 한번 보세요 돌려보세요 아니 이제 눈사람 만들게 네? 눈사람을 왜 만들고 있어요? 정답은 <웃음> <삼딱은> 이런 사탄입니다 탈락! 탈락! 우 누나이는 탈락이에요 엄마 나 지웠어 다시 이번 눈사람은 그인거다? 아니야 <웃음> 아니 엄마가 문제를 맞춰야지 엄마가 내는 문제를 내 문... 문제가 엄마가 엄마, 엄마, 엄마 내 마음대로. 다 맞히면 눈사랑 그리게 해준다고 해 그래? 이거 맞히면 눈사랑 그리게 해줄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 퀴즈가 아니지 내, 내 마음대로 너부슨짓다 마음대로 아니야? 너, 너 세상 아니야? 우리들 <웃음> 세상이야? <웃음> 그래? 너 세상 아니야? 너만의 세상이 아니야 우리들 세상이야?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지 너랑 너랑 모두 다사 세상이야 맞아, 혼자만, 맞아. 혼자만 하면 이기적인 거야 맞아 그러면 아니, 이제 다시 두번째 그러면 혼자 있다는 걸 밝혀. 마... <웃음> 그러면 두번째 질문할게요 눈따랑 아니 테리도 놀다라는. 엄마 해볼게요 알았어눈따랑 그러면 엄마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겨울에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눈따랑따랑 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보세요 빨리 그려보세요 봐볼게요 허! 요새 너무 잘 그렸다 때려보세요 어머! 어머 잘 그렸다 둘다 정답 토끼가 엄청 좋아하고요 해리테리도 좋아해요 감은 내가 싫어해 그런데 토끼도 좋아하고 귤? 해리테리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주황색 채소예요 귤! 아, <웃음> 아삭아삭해요 오독오독 오독오독 씹어먹어요 음.. 당근! 당근! 당근. 어, 그려보세요! 당요 당근! 난 토끼 거기까지 그려... 그 채소를 그려보세요 주황색 채소가 어떤 채소일까요? 맞혀보세요! 테리... <웃음> 와 당근! 당근! 장테리씨도 기다릴게요 응? 테리! 응. 토끼들 토끼를 그려봐 <웃음> <웃음> 자기가 맞춰놓고 저기요. <웃음> 아 당근이네. 당근 그렸네. 당근인데 뿌리가 두개 있네. 발이 봐 보여주세요. 태기 아, 당근 있어. 그렸구나. 봐봐. 엄마. 어? 당근이. 응. 안에 또 있나봐. 그리고. 동그란. 이 반에 당근이 있겠지. 토끼 이 반. <웃음> <웃음> 먹는 모습은 아니지. 봐, 봐 아니. 보여주세요. 엄마 어쨌든 토끼 응. 완전 잘 그렸다. <웃음> 정답은 토끼신가요? 장태리씨 봐보세요 탈락드릴게요 땡입니다 어.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이번에는 오는 <웃음> 응. 응. 응. 친구는 탈락이에요 응. 퇴장하실께요 오는 퇴장. 친구는 퇴장 뭐야? 응.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응. 3초의 응. 시간을 드릴게요 3초 응. 2초 1초! 따, 따, 따, 따, 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님데리 가십니다! 카드도 있어요. 교통안전공원에 안전교육 수료증 넣으시고요. 에리야, 네. 네, 이제부터, 내일부터 진짜 10분에 1000원씩 엄마가 줄 거야. 아유. 그리고 테리도 엄마가 돈줄 거야. 잘 배우면 10분에 100원씩 줄거야? 엄마, 엄마 내가 테리 잘 배웠냐고 어 내가 말할게 응아 음, 언니 엄마가 볼거야 지켜볼거야 응 음, 그래? 화이팅 화잘 <웃음> 부탁드려요 방 선생님 아 모를때 보는 거예요아네 밥이 다 됐네요 먹으러 가자요 <웃음>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 아까 테리, 테리. 숫자 알려줬으니까 오늘 하루마다 1당제거든요 제가 천원에 이따 드릴게요 <웃음>